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솔라 r s 를 한번 접어볼거예요또창작필이네요 접는 방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프레임 전개형 코어는 색종이로 그립은 어퍼 그립을 해줍니다 자 우선 먼저 코어를 접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노란색이 뒤로 가게 해서 대각선으로 두번 접어 주세요 다음 반으로 두번 접어주세요 다음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 이것을 전부 펴주세요 이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 이렇게 접었던 주름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었던 주름 이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음 여기 이면 그리고 이면 서로 한 줄로 쫙 이어지는 것으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이 이쪽 부분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두 꼭지점 이 꼭지점과 만나도록 이렇게 해서 접어주는 겁니다.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음.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펴서 안쪽으로 눌러서 프레임 기본형 접듯이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. 여기 이렇게 됐던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눌러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다음, 이 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, 펼쳐서 여 틈으로 눌러서 이 양쪽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자, 이렇게 한후이 면과 이 면이 가운데 에 있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다음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코어를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다음, 전부 덮어주세요.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 양쪽에서 요만큼까지만 눌러 접어주세요.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이 부분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좀더 위로 올려서 이 부분을 좀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제 이렇게 다접으면프레과 코어를 동시에 밖으로 벌려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. 이 안에다가 어퍼 그립을 넣으면은 솔루 레스가 완성입니다. 자, 접는 프레임 전기형과 어퍼 그립은 최종화면에 나옵니다.